얘들아 안녕. 오늘은 나비가 날아간다 읽어볼게요. 시 김용택, 그림 정순희. 미세기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림이 있는 동시라는 작은 제목을 갖고 있네요. 어, 무슨 상도 받았나 봐요. 문화관광부 추천 도서입니다. 나비가 날아간다. <끼리> <끼리> 와. 정말 예쁜 꽃잎이 날리고 있어요. 조금 전만 해도 나비가 날아다녔을 것 같아요. 뾰라랑. 나비가 날아간다. 팔랑팔랑 어디로 가니 나비야. 짜잔 나비가 날아간다는 섬진강 시인으로 널리 알려진 김용택 선생님의 시집이에요. 자,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꽃! 빨리 읽어 볼게요. 꽃, 벚꽃, 콩잎, 나비가 날아간다, 빗방울, 산, 방아, 개구리가 귀뚜라미를 쫓아요, 다람쥐, 고추, 알밤, 혼자서 키를 내며, 병태양말, 눈오의 할머니 끝! 자, 신은 천천히 읽어 볼게요. 꽃! 우와 꽃이다. 엄마! 저건 무슨 꽃이야? 음 그건 진달래꽃이란다. 그럼 엄마, 저건 무슨 꽃이야? 음, 그건 살구꽃이란다. 그럼 엄마, 진달래꽃은 진달래 나무에서 피고 살구꽃은 살구 나무에서만 피겠네. 그렇지. 다소리는 아빠, 엄마 나무에서 피어난 꽃이란다. 우리 예쁜 꽃. 시골에서 일하다가 막걸리 드시나봐요. <웃음> 시원하겠어요. 짜잔. 벚꽃. 꽃잎이 떨어져요. 보여요? 네. 내 머리 위에도 떨어지고 내가 쳐다보면 내 눈에도 내 코에도 내 입에도 떨어져요. 콩잎. 할머니 집에 가서 할머니 따라 콩 심는다. 호미로 땅을 파고 하나, 둘, 셋. 한 구덩이에 세 개씩 넣고 흙으로 덮는다. 콩은 캄캄한 땅 속에서 어떻게 살까? 땅 속이 캄캄해서 콩은 땅을 뚫고 파랗게 나온다. 다음은 이 책의 제목인 나비가 날아간다에요. 나비가 날아간다. 나비는 날마다 꽃을 찾아다닌다. 나비는 엉겅퀴 꽃에게도 가고, 나비는 나팔꽃에게도 가고, 나비는 달개비꽃에게도 날아간다. 나비는 날아가는 모습도 참 예쁘다. 그런데, 나비는 어디에서 살까? 빗방울 비가 내렸다. 빗방울이 나뭇잎과 풀잎에 맺혀 쉬었다. 내려가고 비가 내렸다. 거미줄에 걸렸다. 거미가 깜짝 놀랐다. 산 밤이 되면 엄마 산은 아기 산을 업지요. 아기 산은 엄마 등에 기대고 잠을 자지요. 엄마 머리 위에는 별 하나 떠서 반짝입니다. 방학이 됐어요. 방학 방학. 저는요. 매미 잡고 방아깨비 잡고 여치 잡고 사마귀 잡고 아기 보았어요. 자이가 생글생글 웃으며 말합니다. 나는요. 닭밥 주고 쥐 보고 똥벌레 보고 붕어 낚고 강아지 보아주고 토끼 두 마리 풀 뜯어다 주었어요. 창우가 똑똑하게 말합니다. 개구리가 귀뚜라미를 쫓아요. 폴짝폴짝 폴짝 뛰어라. 개구리야 폴짝폴짝 폴짝 뛰어라. 개구리야 귀뚤귀뚤 귀뚤 도망가라. 귀뚜라미야 귀뚤귀뚤 귀뚤 도망가라. 귀뚜라미야 폴짝귀뚤폴짝귀뚤귀뚤폴짝귀뚜폴폴짝 어? 어? 귀뚜라미가? 어디 갔지? 에이, 여기 있잖아 여기 너무 빨리 뛰어갔어 개구리야 같이 가야지 다람쥐 가을에 우리 많이 보는 다람쥐 산에 가면 다람쥐 청솔목 볼수있지요 가을이 되어 다람쥐는 바쁘다 도토리도 죽고 알밤도 죽고 가을이 되어 다람쥐는 하루 종일 정말 바쁘다. 어 바쁘다, 바빠. 고추 학교 갔다 와서 고추밭에 간다. 엄마는 고추를 따고 있다. 불같이 빨갛게 생긴 고추를 많이도 땄다. 나도 엄마 따라 고추를 딴다. 엄마는 고추를 머리에 이고 집에 간다. 엄마! 머리가 불렀다! 불렀어! 엄마는 빨간 불을 머리에 이고 집에 간다. 알밤 다희는 오늘도 밤나무 밑을 지나 학교 갑니다. 어? 알밤이 떨어졌네? 이 알밤은 선생님 것 어? 알밤이 떨어지네? 이 알밤은 창호 것 어? 알밤이 또 떨어지네? 이 알밤은 내것 다이는 빨리빨리 학교 갑니다 다이는 오늘도 밤나무 밑을 지나 집에 갑니다 어, 알밤이 또 떨어져 있네. 어, 알밤이 자꾸 떨어지네. 이 알밤은 할머니 것. 이 알밤은 엄마 것. 이 알밤은 아빠 것. 이 알밤은 동생 것. 어, 한 주먹이 다 되었네. 다이는 빨리빨리 집에 갑니다. 잘 가. 혼자서 길을 내며 하얀 눈이 펑펑 내리는데, 들판 가득 하얗게 내리는데, 병태 혼자서 학교에 간다. 작은 머리에 작은 어깨, 가방 위에 눈이 가만가만 가만 내리는데, 들판에 오는 눈을 혼자 다 맞으며, 눈사람 같이 병태는 혼자서... 학교에 간다? 솜송이 같은 눈이 산에, 강에, 들에 온 세상을 하얗게 덮는데 병태는 혼자 길을 내며 먼 학교에 간다. 병태 양말 병태 발가락이 양말을 뚫고 쏙 나왔네. 어우 추워. 아우 추워. 병태 엄지 발가락이 꼼지락꼼지락. 꼼지락. 양말 속을 찾지만 병태 발가락 들어갈 곳이 없네. 아우 추워. 아우 추워. 병태 양말 빵꾸났네. 이리와 새 걸로 줄게. 눈 오네 우리 동네에 하루 종일 눈 오네 밥 먹다가 내다보면 눈 오는데 밥 먹고 나면 눈안 오고 공부 하다보면 눈안 오는데 공부 끝나고 보면 눈 오고 어쩌다가 보면 눈 오는데 어쩌다가 보면 눈안 오고 또 어쩌다가 보면 또눈안 오고 또 어쩌다가 보면 또눈 오고 해다 졌는지 날은 어두워지는데 똥 싸다 보면 눈 오고 똥 싸고 나서 마당에 서면 또눈안 오다가 방문 열다가 뒤돌아보니 그새 또눈 오네 오다가 말다가 하루 종일 눈 오네 우리 동네에 하루 종일 눈 오네 또 온다 할머니 꽃이 피는 봄날 시골 할머니 집에 가서 잎이 피어나는 느티나무를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느티나무 밑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매미가 우는 여름날 시골 할머니 집에 가서 잎이 우거진 느티나무를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느티나무 밑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들국화가 곱게 피는 가을날 시골 할머니 집에 가서 단풍물 드는 느티나무를 보았습니다. 단풍물 드는 느티나무를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느티나무 밑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다아진 겨울날 시골 할머니 집에 가서 할머니랑 마루에 앉아 느티나무에 하얗게 내리는 눈을 오래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끝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땠나요? 나비가 날아간다 아 계절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옛날에 못 살던 이야기가 많네요 우리 친구들은 얼만큼 이해했을지 궁금합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책 소개하고 마무리할게요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잘 보이나요? 음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다음에 읽어드릴게요 안녕